전체가 이게 FHD 4 9채짜리고 차분추출 카메라가 지금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역시 지금시간이 10시쯤인데 야간에도 차분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역시 검색 들어가서 이벤트에서. 뭐 차를 지금 시간에도 쭉 차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구요. 0619라는 차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이 아파트. 오우, 뭐지? 자. 다루 왔다 갔다 그러시네? 아침에 7시에 들어오셔서 아 나가는거네? 아 나가는거니까 여기 있겠네? 7시에 나가서 8시 반에 다시 들어왔네 이 차는 또 10시에 다시 나가고 하루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다시 열시 반에 들어오셨다가 이 시야? 아 그대로고 여섯 시사십 분에 나가서 일곱 시에 다시 들어오셨네요. 자 이런 식으로 아, 차량의 흐름을 한 번에 다알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인 그림입니다.